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제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요일, 아, 금요일 아침이죠? 제가 목요일 날 하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은 시간이 좀안 돼서 오늘 금요일 날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의자를 하나 가져왔고요. 어, 영상 제목에서 고관절을 여는 스트레칭이라고 제목을 제가 올렸죠. 네. 그래서, 음, 첫 화면에 이제 이런 동작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네. 한쪽에 이제 다리를 올리지 않은 쪽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했었죠. 네.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대부분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동작은 고관절을 굽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관절을 굽히는 동작의 반대는 고관절을 펴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펴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런지 자세를 할때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움직임을 하게 되죠. 이 런지 할 때는 이제 뒤에 발을 바닥에 대지만요, 지금은 이제 고관절을 펴는 스트레치. 고관절이 굽혀진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복부하고 이 허벅지 앞쪽 라인 이 부분은 많이 단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허리의 깊은 안쪽인 장요근 라인이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반대쪽, 이 뒤쪽 라인은 상대적으로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앞쪽 면에 네, 이, 음, 고관절이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고관절을 굽히는 근육이 장요근 그리고 앞쪽의 허벅지 근육인 대퇴, 직근을 비롯한 대퇴, 사두근들이 이렇게 굽히는 역할을 할때 다리에서 앞쪽 면이 힘을 쓰게 되고요. 허리 속에서 이렇게 골반의 앞쪽 부분을 따라서 내려오는 장요근이 또 같이 힘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굽히는 고관절의 모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앉아계시는 분일수록 장요근은 점점 짧아진 형태가 되겠죠. 네, 장요근이 너무 짧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참 많은 질문해 주셨던 현자세도 좀 어렵게 되고요. 사실은 숙이는 동작인 좌전굴, 앉아서 하는 전굴 자세도 굉장히 힘들게 돼요.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보셨던 부분은 네, 다리를 많이 열어서 하는 박지 자세, 다리찍기였죠? 네. 지금 그것에 다 기초가 되는 고관절을 편을 스트레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에서 앞으로 발은 50cm 정도 좀 많이 나오시고요 네, 한 발을 뒤로 보내 볼게요 네, 되도록 이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럼 무릎에 부담이 되죠 이 다리를 올린 쪽을 최대한 더 뒤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벽을 의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아래쪽에 발가락 면을 충분히 넓게 벌려주세요 아래쪽에 발가락에 좁게 되면 이게 붙어있게 되면요 흔들거리거든요 발목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게 돼요 아래쪽 발가락을 넓게 벌려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바닥 아래쪽 근막을 넓게 해서 발가락 하나하나 다섯 개 발가락에 모두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지금 다리를 뒤로 보낸 쪽 점점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이 앞쪽에 허벅지 라인 그리고 안쪽에 장육근 라인 그리고 고관절 여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이제 양손으로 골반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골반의 높이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네 많이 안 내려도 돼요 고관절이 너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뒤 다리만 올리고 계셔도 돼요 네,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분은요 중심이 흔들리면 한 손은 이렇게 벽에 벽에 최대한 의자를 가까이 갖다 놓으시고요 한 손은 이렇게 벽 잡으시고 그대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다리에 관절이라든가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렇게 골반 잡아주시고요 살짝 더 골반의 높이를 내려주세요 이때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 되도록 허리하고 등 라인을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발로, 오른쪽 발로 바닥을 꾹 누르시고요. 골반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천천히 뒤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이제 발을 내려 볼게요. 자, 시 그대로 숨 고릅니다. 네, 이쪽 장육 라인 정말 길어지고요. 이 앞쪽 허벅지 라인도 길어지면서 허리가 굉장히 편안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네, 고관절이 많이 굽혀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허리의 속근육도 짧아지면서 허리 쪽이 쭉 편안하게 펴지지 않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 가 볼게요. 잠깐만요. 어, 지금 들어오신 분이 두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반대 방향 발 올려나 볼게요. 자. 음. 그대로 의자를 이쪽에 놓고요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에서 잘 보이는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 볼게요 벽에 어, 중심이 잘안 잡히는 분들은 벽에 의자를 가까이 갖다 놓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의자에서 지금 앞쪽에 발을 50cm 더 가져가시고요 뒤 다리를 이렇게 의자 위에 올려놔 볼게요 네. 뒤팔을 천천히 한번더 뒤로 이렇게 뻗어 주세요 이 동작만 해 주셔도 저절로 장요근이 늘어나면서 이 다리를 뒤로 보낸 쪽 오른쪽의 고관절은 펴는 동작이 되죠 고관절이 열리는 거죠 네. 자 이제 이 아래쪽에 발가락을 넓게 벌려서 바닥 디뎌 주시고요 천천히 내로 골반 아래로 살짝만 더 내려 볼게요 중심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벽 쪽에 손을 이렇게 짚으세요 그러면 중심이 훨씬 흔들리지 않게 안정감이 있게 되죠 발을 그대로 뒤로 뻗으시고요 지금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비둘기 자세에서도 핵심적인 동작이 되겠죠 골반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면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전체적인 엉덩이 높이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밑에 있는 발가락, 바닥을 딛는 발가락 다섯 개 모두 약간 벌려진 상태에서 지그시 바닥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뒷발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잠시 숨 고릅니다. 네. 지금 이 동작만 많이 반복을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은 정말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허리에 대부분의 통증의 원인이 정말 장요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요방형근이거든요. 네, 장요근하고 요방형근 두 부분이 역시 지금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다 저절로 스트레칭이 되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섯 번 들어오셨네요. 네, 아 샤인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자, 처음 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요. 또 다시 의자 바꿔서 해볼게요. 계속 왜 의자를 바꾸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이기 쉬운 각도로 지금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오른쪽 발을 디디고요. 왼발을 뒤에, 의자 위에 올려놨어요. 발가락을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대로 넓게 벌린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벽 쪽에 한 손을 짚었고요. 네,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세요. 지금 다리 의자 위에 올린 다리는 한번더 뒤로 쭉 뻗어볼게요. 지금 무릎의 각도가 이렇게 발목보다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뒤로 보내면서 골반 허리 라인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앉아 있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동작이 되겠죠. 네, 낮에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서 늘 자신이 앉아 계시던 그 의자 위에 한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올려놓으세요 이런 동작만 해주셔도 엄청나게 많이 굳어있던 허리 그리고 허리 라인 펴지게 되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말려있던 등도 펼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한손 이렇게 벽 짚어 주시고요 천천히 골반의 높이 아래로 안 내려가셔도 돼요 이 자세만 하셔도 되고요 더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이때 상체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등을 세워주시고요. 가슴 넓게 펴주세요. 네. 발레 스트레칭 이런 동작 하실 때 이런 것들 이제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천천히 앞에 발에 힘을 씌시고요 뒷발을 앞으로 가져오세요. 잠시 숨 고릅니다. 네. 할수록 더 시원하게 허리가 쭉 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바깥쪽에서 어 사인 소리가 크게 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리실 것 같네요. 예. 지금 제, 여기가 이제 요가원이고요. 여기 목동에 있는 원래스 요가원이거든요. 저희가 대로면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음, 라이브 할 때는 제가 편집 영상 할 때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면 다 그걸 제거를 하는데, 라이브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다 들리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의자 앞으로요. 앞에 발을 50cm 정도 앞으로 더 나와 주세요. 네, 이 손은 벽에 짚어주시고요. 네. 네, 뒤에 다리를 한번더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네, 이 동작만 해주셔도 가장 우리 허리, 고관절의 문제를 잘 일으키기 쉬운 장요근,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요방연근은 길어지게 돼요. 이제 앞쪽에 무릎을 살짝 굽혀 볼게요. 그리고 밑에 발이 또 중요하거든요. 발가락을 들어서 넓게 벌려서 바닥을 힘껏 디뎌 주세요. 그대로 네, 더 허리의 유연성이 없고 굉장히 앞쪽 허벅지가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대로 네, 더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이 골반의 높이를 아래로 천천히 낮추어 주세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런지를 할때 앞쪽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대로 쭉 뒤로 스쿼트 자세를 하실 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동작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쿼트를 무작정 고관절의 각도가 제대로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횟수 반복하시게 되면 고관절이 더 많이 굽히는 동작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더 많이 굽히면서 힘의 중심이 고관절이 아니라 무릎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지금 이 라인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게 시간을 줬고요. 이제 천천히 뒷발 앞으로 가져오시고 바닥으로 내려나 볼게요 잠시 그대로 숨고릅니다 정말 지금 허리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허리가 시원하거든요 밤 동안에 제가 계속 공부하느라고 오늘은 거의 몇 시간 못 잤어요 근데 계속 앉아서 이렇게 책도 보고 컴퓨터 작업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장염은 계속 짧아져 있겠죠 허리는 안 굉장히 많이 뻐근한 상태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자, 이제 한 발을 옆으로 이렇게 의자 위에 올려놔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옆으로 올려놓은 발을 충분히 쭉 한번 밀어보세요. 이 네. 미는 동작만으로도 이 안쪽에 내정근 라인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되죠? 네. 자, 이제 아래로 내려놓고요. 어... 지금 이내전근 라인을 길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요. 이 고관절에서, 음, 이 옆으로 여는 동작이 잘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내전근도 있고 이 뒤에 이 동작에서는 햄스트링도 같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옆 라인으로 가는 복부의 라인에서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바닥면에 어 복부에서 내전근이고요 엉덩이 바닥면에서 햄스트링을 이렇게 근육 라인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죠. 지금 이 동작은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래쪽 다리에 훨씬 이 밑에 있는 다리에 하중이 많이 실리고요. 고관절에 힘 많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발목의 힘도 사용해 주세요. 아니면 무릎을 밀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이 왼손으로 왼쪽 고관절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자 위에 올린 오른쪽 발은 점점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전체적인 골반을 뒤로 밀면서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 발레 스트레칭할 때 이렇게 옆에 바가 있죠? 바 위에다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그런 동작을 할때 이런 라인을 많이 길게 만들게 되겠죠? 지금 옆으로도 길게 하지만 고관절도 강화를 시키고 있죠. 네, 이제 천천히 다른 안으로 가져와서 아래 내려볼게요. 잠시 그대로 승고릅니다. 이 옆쪽에 넓혀져 있는 오른쪽 라인은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길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굽히고 있던 이 왼쪽 라인은 굉장히 많이 강한 힘이 느껴지네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쪽은 너무 타이트하고 한쪽은 약간 조금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동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느슨한 부분은 좀더 강화시키고요. 너무 타이트한 부분은 길어지게 네, 유연성을 만들어내데 도움이 되고요. 골반의 교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반대쪽으로 의자 또 옮겨놓고요. 네, 자 이제 이 한쪽 반대 왼쪽 발을 올려놔볼게요. 네, 왼쪽 발을 올려놓으시고요. 그니까이 동작은 빠르게 하시면은 관절이 오히려 무리가 되고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근육이 갑자기 탁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근육 찢어지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되도록 동작을 천천히 해주세요 자 이제 이 발을 옆으로 보내면서 이 아래쪽이 죠 아래쪽에 발가락 넓게 벌려서 중심을 한번더 잡으시고요 천천히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밀지 말고 뒤로요. 그대로 무릎에 너무 하중이 실리면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느껴지시면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네. 엉덩이를 살짝 뒤로 하면서 왼쪽 발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난이도 있는 동작이에요. 좌전골 안 되는 분들, 다리 짓기안 되는 분들한테도 강추하는 동작입니다. 배 살짝 당기고요. 허리하고 등 라인을 위로 세워주세요. 상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요. 골반의 각도가 뒤로 누워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동작이 되겠죠? 네, 그대로 배를 살짝 당겨주시고요. 골반을 천천히 위로 이제 한손 의자 살짝 잡아주시고요. 발을 아래로 내려놔 볼게요. 그대로 숨고릅니다. 네, 지금 이런 동작할 때 의자는 당연히 고정이 된 의자,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의자가 굴러가면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홉 분까지 들어오셨네요. 잠깐 제가 채팅 읽어볼게요. 아, 조파파 팀님도 오셨고요. 항상 자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샤이님. 네, 계속 봐주시고요. 없어지네요. 자, 지금 이두 동작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질문해 주시고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요. 좋아요도 하나씩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 올해도 이제 이 소방 공무원 시험이 있거든요. 어, 보통 어 필기시험을 3월에 보고요. 실기는 이제 체력시험을 5월에 달 보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좌전골 때문에 어, 영상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작도요. 늘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동작이죠. 자, 다시 첫 번째 동작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한 발을 뒤로 놓으시고요 앞에 있는 발을 발가락을 넓게 벌려주세요 발가락을 넓게 벌려서 바닥을 디디고 뒤다리를 천천히 뒤로 더 밀어주세요 이 동작이 더 핵심이 되겠죠? 이걸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얘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 발목과 무릎의 각도가 되도록 그대로 수직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오래 앉아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어, 밖에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이 고관절이 너무 많이 굽혀지면서 장요근의 단축의 문제는 대부분의 거의 80% 정도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골반 살짝 더 내려 볼게요. 자, 그대로 허리하고 등은 위로 세우려고 하시고요. 이제 이 중심 안 잡히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벽을 살짝 짚으세요. 이뒤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숨 고르세요. 네. 근데 동작을, 횟수를 더 반복을 하실수록 더 빨리 이 근육들, 그리고 고관절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처음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시간을 조금 유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은 10초 이상 해주셔야 되거든요. 좀 가능하신 분은 15초, 20초 이렇게 유지해주세요. 근데 1분 이상 하시게 되면 유연성에 좋은 분은 괜찮은데요. 너무 장요근이 짧았던 분들은 힘들어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10초, 15초, 20초 이 정도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제 또 의자를 이렇게 옮겨서요. 자, 의자 앞에 발을 이렇게 50cm 정도 앞쪽에 놓으시고요. 중심 먼저 아래쪽에 발가락이 넓게 벌려서 디어서 중심 잡아주세요. 뒤 다리 쭉 멀리 뒤로 뻗어주시고요. 네, 앞쪽 골반을 낮추면서 앞쪽 무릎이 살짝 굽혀지게 합니다. 앞쪽 무릎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골반을 내리시는 거예요. 골반을 내리고 허리하고 등 그대로 수직 라인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상체 전체 라인이 수직선에 되도록 유지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비둘기 자세 좌정글또 다리 찢기라든가 네, 현자세,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 다 추천하는 동작이에요. 뒤에 발을 뒤로 보낸 쪽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어 주시면요. 상대적으로 장요근, 안쪽에 깊은 허리와 골반 속을 연결하는 네,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게 구부정한 허리를 만드는 장요근은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장요근의 스트레칭은 자연스럽게 고관절을 펴는 동작이 되죠? 고관절을 여는 동작에서 지금 첫 번째 펴는 동작. 이제 천천히 뒤 다리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네, 이제 그대로 내려서 잠시 숨 고릅니다. 네, 충분히 숨 고르시고요. 네, 점점 골반이, 고관절 라인이 굉장히 움직임이 크게 할수 있는 열린 상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발을 옆으로 가져가 볼게요. 의자하고 발 사이가 너무 가깝게 되면 옆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한발 올려놓고요. 이제 이 아래쪽 발을 조금씩 더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해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 발은 옆으로 더 가시고요. 이 중심은 이 밑에 발에서 먼저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의자 위에 올린 발의 중심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몸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아래쪽 다리에 중심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굽혀볼게요 그리고 엉덩이 이 골반의 방향을 꼬리뼈를 뒤쪽 벽을 향해서 살짝 밀어보세요 근데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골반이 앞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앞으로 누워있는 분들은 좀 적고요 의자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뒤로 골반이 이렇게 누워서 꼬리뼈가 눌리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한데요 그래서 반대로 골반이 앞으로 누워 있는 분들도 여성분들 중에 또 제법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뒤로 엉덩이 밀지 마시고요. 그냥 똑바로 유지해 주세요. 네, 이제 이 아래쪽 다리 그리고 발에 힘 주세요. 발가락을 넓게 벌리면 발의 힘은 더 강해지죠. 자, 복부 살짝 안으로 당겨 주시고요. 골반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네, 지금 이 안쪽 라인, 내전근, 뒤쪽 라인 햄스트링 같이 길어지면서 골반이 옆으로 이렇게 여는 고관절의 네, 외전 그리고 외회전의 모든 각도를 더 많이 여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발을 살짝 안으로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아래로 발 내려볼게요. 내로 숨 고릅니다. 네, 특히 이 옆으로 여는 동작은 네. 다리짚기 동작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반을 그냥 이렇게 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각도를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벌리는 것은 외전, 벌림 동작이 되죠 이 각도를 이렇게 넓혀 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발이 더 바깥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1단계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굽히면서 네, 이제 의자 반대로 놓고 또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음. 의자 하나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스트레칭이 가능해지죠 바닥에 앉았을 때 골반이 나는 뒤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여는 동작을 해도 상체를 숙일 수 없고 계속 예,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서서 하는 이 동작에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네. 다 이제 왼쪽 발 옆으로 올려놔 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 발 바깥쪽을 조금 더 가봅니다.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게 해주세요. 자, 아래쪽에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서 넓게 벌리시고 바닥을 힘껏 디뎌 주세요. 자, 배 살짝 안으로 당겨 주시고요. 보통 꼬리뼈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바닥에 눌리면서 골반이 뒤로 약간 누우면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고 밑으로 축 처지는 형태가 되신다 하는 분들은 엉덩이를 뒤쪽 내 네, 꼬리뼈를 뒤쪽 벽을 향해서 쏙 밀어주세요. 네. 이제 천천히 왼쪽 발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보내면서 지금 고관절을 굽히면서 무릎이 더 굽혀지게 했죠. 네. 이건 골반을 내리시면 저절로 이렇게 고관절하고 무릎 쪽이 굽혀지게 되죠 네,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골반을 뒤로 밀었죠? 민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왼발을 바깥쪽으로 보낸 이 라인을 살짝 더밀수 있으면 밀어주시고요 안쪽 너무 당기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유지만 하세요 네. 자, 오른쪽 발에 힘 주시고요. 왼발을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가져와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 볼게요. 네. 어, 저는 오늘 지금 골반 굉장히 많이 열려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시청하신 분들 계셔서 또 읽어보고요. 오늘 동작은 이거 두 가지예요. 네. 아, 뻗은 쪽 다리는 최대한 핀다? 아, 네. 아, 네. 맞아. 이거 지금 굉장히 스트레칭 강도가 큰 동작들이에요. 네, 맞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그래서 오늘은 구성을 해봤고요. 네. 아, 골반을 내리려면 뒷다리를 더 뒤로 밀어야 하고요. 네. 앞에 무릎을 발목보다 나가지 않게 유지하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신다고요. 네, 그러면 골반을 너무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세에서 그러니까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얘만 더 뒤로 보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벽 짚어요. 상체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척추가 앞으로 많이 구부정 상태에서 굳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좀이 팔에 도움을 받으시고요. 허리 등 상체 라인을 세운 상태에서 발을 뒤로 뻗는 이 상태만 해보세요 이거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골반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요 의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벽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대로 이 다리만 점점 뒤로 가면서 상체가 숙여지지 않는 고그 각도를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장요근의 스트레칭은 그렇게 단시간에 빨리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어, 내가 좀 이미, 어, 중년에 접어든 남성이다 하시면은요, 장요근은 대부분이 아주 아주 타이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매일매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돼요. 장요근은 특히 골반하고 관계된 근, 근육이기 때문에 이 하부 쪽에, 비뇨 생식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성들의 자궁 쪽, 생기통 심하신 분들도 장요근을 잘 풀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이제 천천히 앞으로 다리 가져오시고요 네네 이제 네. 사용하시고 서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서요 네. 어 신청하신 분들 지금 저희 어 여기 원내스 요가원에서 어 오후에 1시부터 4시까지 원데이 클래스 진행합니다 지금 한분더 오실 수 있고요 네 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네이버 네 밴드 네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네이버 밴드는요 민정 힐링TV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니은님 네. 이은설님, 허은용님, 조파파TV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샤이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인사, 또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